이승은 절, 이승은 정진의 물도심이요. 그러면 성문이나 영각 같은 거 이승들은 말이야 아무리 정진 하더라도 도심은 없어. 도심은 없다. 그 말이요. 그걸 갖다, 그사람들의 자성을 갖다 바로 깨치지 못해. 이승이라 하면은, 이승이라 하면은, 순진히 그러면 이제 문자만 집한 사람이 되냐 이것이거든. 문자만. 문자만 집한 사람이냐 하면은 문자 집한 사람들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신이라는 거 이제 성문연계에간 것이 또 문자만 집한 사람만을 갖다 하는 사람 아니다그말이야 그러나 문자를 집하지 않고 마음을 닦는다면은는다면은 어째서 도심이 없다고 할 수가 있냐 이것이에요 도심이 없다고 할 수가 있냐 이데 이승이 근본 병은 어느 곳에 있냐 면은병은 어느 곳에 있냐 면은그 멸진정을 얻는다고 말이야 멸진정을 아래 얻어가 있고 제팔 아리아 무기식에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걸 갖다 구경비빈인 줄 알고, 그것을 갖다 열반인 줄 알고 말이지. 그에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야결국 이승의 인자, 도심이 없다 가는 것은, 아리아 말이지. 아리아 밀진정의 침공체적, 침공체적한 병이 제일 큰게예요 침공체적한 병. 설사, 어느 문자를 갖다 의지하지 않고,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닦아서 공부를 하더라케도, 하더라케도, 침공체적하는 만 중간에, 이제, 그, 떨려야 될것 같으면은, 구경을 모른다. 그말이오이 도심이라고 하니 이, 도락하는 것은, 구경을 말하는, 진여, 진여 본성을 깨친 걸 말하는 것이지. 절대로, 침공, 진식한 말이오 음, 설사, 이자 아리아에 갔더라 해도, 그것은 결국 많이지 예, 돈은 아니다. 진 아니다. 그말이야 돈은 아니다. 그말이야 그런데 이승은, 이제, 근본 비이라 것은, 그 아리아를 집해가지고, 아리아를 집해가지고, 이 침공, 지식하는그 제일 큰 병이거든. 그래서, 인자 실제 돈은 증하지 못한다. 그래. 주기 마침 설사니 보통 중생부는 좀 나았어. 빈육상세는 매나가 있고 저 어, 빈육상세한다. 분단상세는 매나서 빈육상세에 있긴 하지만은만 있긴 하지만은 실제 국영직이 근본적인 자산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돈은 모른 사람들 다 이것이에요. 돈은 돈은 모른 사람들 아입니다 그래 이제이실질에 도락하는 것은 부정가를 성취했어 말이에요. 근본. 어, 문명을 갖다 완전히 끊고, 어, 진여 자성을 갖다가 완전히 밝혀야만은 실지 도지 말지. 그래야 이전에는 이도강이다그 말이야. 그럼 뭐 대승보살은 게? 대승보살도 이제 그 전에 마주신도 말씀했지만은 실지 실지 보살도 자성을깨지 못했거든. 그게 도심이 없는 거는 똑같습니다. 외도는 총명무지여로다 외도는 총명이나 하지만은 말이야. 지혜가 없다고 말이야. 걔이신게도 불불같은 게 가있고, 중간에 친족 체력한 그런 자의 비해라도 있지만은 말이지, 있지만위 외도락한 사람들은 이제 그까 그런 것도 이제 모른다, 고그 말이야. 거의 순진한 자, 분별심, 분별심인 이것만 가지고 총명식만, 총명 분별만 가지고 참부가지 근본이 되가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 지혜라강한이 정지가 없다, 이 말은 지혜. 보통을 보면 총명이 과연 나가사람 지혜, 참 굉장한 지혜도 많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우지 지혜가 없다고 느냐 이라. 이것은 이제 지혜라고 한 것은 순전이다. 사지사해지. 사지사해라고 그 말이야 사지사해. 외도라는 건 암만 총명하더라도중도정기는 아니다. 중도정기는 아니다. 그말이야변기을지해가지고 중도를 모를 것 같으면 이 전치가 사지지 말이야 사지사해제 정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가 없다. 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은 이제 중도를 갖다가 이제 바로 깨친 말이야정지정진는 없다. 이 말이다. 이제, 이승이든지, 이승이든지, 외도든지 간에, 예, 이승이든지, 외도든지 간에, 예, 실제 이승은 진공체제 개혁고 어, 도가, 도 중도를 성지 못했고, 게 외도라는 것은, 안만 말하자면은, 총명이 있라도 전체가 말짱단 이제, 변제는, 변을 지폐가있고 중도를 성지 못했다, 그래. 그래서, 이제, 도심도 없고, 지혜도 없다 하더라, 이 말이야. 그, 이제, 설사, 이제, 불법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진공체제 강의 이있다 하면은, 뭐 이승과 같이 말이야. 불법 근본, 이제, 는건 똑같다, 이 말이야. 여부 지역 소야인데 이무치한것은자어리다이 말이 소야도 이제 어리숙다이 말입니다. 그래 실제에서 말이지 총명에 집회 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은 중간에 중간에 침공 치색 했든지 그렇지 않을까 되면아자든 문자를 갖다가 집 받든지 간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그런 전체가 다 비이고 말이지 비인데 그 비를 갖다가 아 나섰지 못하고 그 병을 갖다 떠나지 못하는 건 어떠냐면은 실제로 박지 못해서 무명때문에 그렇다. 얼수이 그렇다 이말이에얼수어 바로 알카티무지 그런 병다 걸릴 수 없는 것이거든 이제 그런 건전체가마다 이승이든 이든지 문자치기든 뭐지할거 없이 그, 그런 건 전체 가다우체해서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말할 때는 이제 무명이다 이리 말하거든. 무명이다 이리 말하는데 공건지상의 생신으로다 공건지상의크님의말면실뢰를 갖다 낸다 이건데 예, 공건지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빈, 저게 주목, 주목소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다가말이야 빈주무. 여기서 이제 빈주미라 하는 건 전체를 다말하는다 총명이든지, 이 진공체적 한 것이든지 말이지, 또 문자든지 말이오, 전체를 다 이제 지적해서 한 소리래요. 한 소리인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지우가 실로 알고, 참으로 공부를 알고, 도로 알고, 완전히 아주 착각을 해가 있더라, 그말이야 그래서, 누구든 참말로 이 무상 대도를 성취하려면 말이행드라면 문자도 버려야 되고 공도 버려야 되고 유도 버려야 되고 청명도 버려야 되고 다 버려야 되지. 만약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집합이 되면 은 결국은 이제 빈 주먹 속에 말이그뜸아데 말이지. 안무것도데 그게 뭐 있는가. 실전이뭐안 되면 실내 에 내가 있고 일평생을 갖다가 오평생할뿐 아니라 딴 사람 까지 전부 다 망치고 말더라. 이 말이래요. 집지위원 왕시원하고 말이지. 예 손가락을 갖다 얻더니 집회하 있고 달러산거든 고용실 때 없는 흙공부를 한다 이 말이라 흙공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요것은 이제 순전히 이제 문자에 집합한 갖다가 근본절 그 지적한 말이에요 그 집지유예랑 손가락에열한 것은 전체 문자를 말한 것인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제 조사심이 하신 아닙니다 부처님이 저기험 많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부처님 말씀이, 내가 이런 참 많은 법문을 하고 일하지만은, 이 법문이랑은 전부 달 가르치는 손가락이지. 다른 아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내 법문을 의지해서 너가 자성을 깨치야 된단 말이야. 달을 봐야 될 것이지. 절대 내 법문을 한 일을 갖다가 집한내가고 자성을 깨치지 못하면은, 손가락 가있까 가치는 건 달을 보라 하는 것이네. 달을 보라 하는 것이네, 말이야. 달은 보지 이고만날웃기 손가락만 가지고 저게 보고, 그걸 웃으니 뭐, 뭐 해불라고 물고 빠고 하도록 해도, 결국은 그건 다른 안 나온다, 그말이야 그래서 한마음 웃긴 손가락을 집해가지고 그것을 노력하고 노력하고도 결국은 마님은 뭐 헌일 뿐이지 말이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뭘 갖다 야 비유하신 거냐 하면은 모든 그 문자랑, 어느 문자, 어느 문자는 자성을 깔치기 위한 마님이그 방편인데 말이지. 손가락 같은 것인데, 응, 음, 중심은 모르고, 그이 지금 말하자면 근본 도인 줄 알고 그걸 베인줄 안단 말이야 그래서 평상, 하, 웃긴 문자만 보고 문자만 집하게 되면은 어, 결국 어찌 되냐 하면 은 손가락만 보고 다른 영혼이 못 보는 사람 마찬가지로 헌일이다 이말이라요. 그래서 긍경법 중에 저게 긍경 진중의 헌나계다 법이라고 해야 되고 진이라고 해야 되니다 진이 법이고 법이 진이 마침긍경 진중의 헌홀계란 말이야. 긍경이나강한 것은 결국은 만든 모든 아주 인자 음 근과 경 말이지 육군과 육경이 다 아니어서 육군 육군그 가운데서 말이야 전체가 말이야 헌일만 자꾸 하고 있더라 이말이라. 결국은 우리가 자선을 깨치는데 자선을 갖다 큰 본조로 만들면 은 막는 것은, 막는 것은 무엇이냐 면은 근경이거든 육군 육진이 들어서 자선을 은폐하라했단 말이야. 육군 육진어 그 그림이 말이야. 자선을 갖다 덮어가 있고 자신이 나타나냐 하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근경 법 중에만 실데없이험역이 되면은 자선은 영원히 모르고 말 것이 아니냐. 이게 긍정법규랑 가야 든지긍경법규랑 이것은 뭐이냐면은 어느 문자를 갖다가 중심사고 말이 고현실 때는 모든 법상을 갖다가 분배를 하고 하는 이걸 갖다가 전체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침 우리는 만든 언제든지 설사 어, <웃음> 총명이 만드니 만한 이상으로 말이지 과인 해가 있고 어, 부처님발 같은 갖다 법장을 갖다가 다우뚝 기여를 해가 있더라 해도 말이지. 결국은 깨치지 못하면은 가수존자한테 깨끗 나는 시기 되고 만다 그 말이야 결국은 헌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말이라 그걸 갖다 깊이 알아서 말이야 꼭 바로 뒤자세을깨치야 되지 이 그러지 않고 어느 문자에 헤매게 되면은 영원툭록만내오 평생 마막헌일를 하고 만 있겠네 이걸 갖다 깊이 말이지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 이라 그래서 여보 요번 연관 하신 말씀이 이 문자로 하다 이걸 헌일을 는거 말이야 이것이 상당히 많거든 많은데 너무나 추우치게 말이야 치우치 갖다가 문자를 갖다가 배격하고 하는 같이 우지 펭귄같이 이렇게 고기 자 치기 들란지 알았지만은 이그 비위가 크기 때문에 이리 인자 방문도 많습니다. 비 크다 가 말이야 에, 결국은 이제 이집지이걸 방심한 손가락을 갖다가 달라고 흔히 하는 사람이 말이지 이비 크고 이런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가심도 참으로 고운 정류로 말이야. 대자다비로서 이제 이 중생을 비우는 위해서 이런 거 갖다가 지리좋 법문을 많이 하고 이래 신기네이 법문을 우리가 잘다히 들고 말이지. 그리고 인자 비율을 권치하야다는 말이야. 절대로 어떻게 감정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불견일배비치기래 하니 그러면 이제 근경을 갖다 완전히 떠나서 말이요 떠나서 자선을 본다 이말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 한법도 볼수 없어 한법도 볼수 없는 것이지 말하자면 이제 보지 안한다 하면 안 돼요 안한다 하면 무엇이 물기 볼게 있는데 안 본다 이말이 되어있고 만다는말이요 보지 안한다 하면 안돼 저자 누가 왔뭐뭐유가하한데보장 한다 이렇게 안 생이라 그리 생기면군보장 하면 만데 만번더 뿐이 뭐이또볼게 있다 말아 이가 기는 볼게 있는 동시에 또 볼, 사람도 있거든 그 눈과 소가 붓기 대비된다가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언제지불견일가한 물개 법도 볼수 없다 그 말이야 볼수 없다는 거볼 사람도 없고 볼 물건도 없는 상대가 대대 완전히 끊어진 데서 사는 소리예요불견일 법이 지게 되니만 한 법도 볼수 없다 그 말이야 볼수 없는 이거이열 여려다 이것입니다 여려다 이것인데 이제. 볼수 없다 이를가면 혹도 혼자진 침공 체제한 말이죠. 침공 체제 이기해서또 병을 갖다 지적할 수 있는데 이볼수 없다 하는 것은 아주 참으로 구경재인 말이에요. 구경재인 제페라리아 근본 문명까지 완전히 끊어지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쌍차가 완전히 돼서 쌍차 완전히 돼서 참말로 쌍조와 딩글 가 있고 말한 것입니다. 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불균일 빌지 열연이 한법도볼수 없는 이것이 곧 열연이다. 이래 되거든. 그렇다면 열연. 경계에 가서는 한번더볼 수는 이대로다. 또, 요리도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 동시에, 불경일법은 지금 말하자면, 은 쌍차고, 지금 열애락 하는 것만 쌍조로, 일도 많이 합니다. 부처님이 저, 건강계에는어디대있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예, 네, 비비락 하는 비비 아닐 때면 짓비다 장, 이런 말씀 하시거든. 하시는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말이. 불경일법, 지의불경일법이라 것은, 천지가 쌍차된 것 같다고 말하고 말이죠 진열해라 칸크스 만님쌍조를 해서 말이야 이제 긍정이다그 말이야 그래서 앞은 북미 부지의 그 뒤에는 북미 긍정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인자 한말 가운데 말이지 전체를 갖다가 부정으로도볼수 있고 부정을 본다는 것은 부정이 큰본질로 부정이 되면은 그게 실제 긍정이란 말이야 참으로 철도 철면 쌍차면 말이야 이 쌍조 안될라 안될 는거든 구름이 다 거짓다고 뭐 우리 청춘은 둘 나신 게청천배일 안될라는 단어 쓴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 어디다 볼수 있는데. 에, 결국, 그래도 이걸 갖다가 아, 바로 이제 해석하려면은 불긴 일비빛칙이 되니 한 법도 볼수 없는 이대로가 말이지, 지금 이다가 말이야. 아주 쌍차 이대로가 쌍조다. 이래라는 것은 쌍조를 보는 것이 아주 가장 많은 에이 이제 바로는 됩입니다 방등미 관자제여, 이걸 갖다가 한 법도 볼수 없으 말이야. 일체가 다탕기무예봐 참으로 청정무구 대비거든. 청정무구대될 같으면 여것서 이제 참으로 항상 미우에 여기 여기서 난나 말이야. 그게 이제 쌍조다기 말이야. 그게 쌍차 성듬이 중도인데 그것을 뭐라카냐면은 관자재라하면 관자제하다 그 말이야 아주 무예자제하다 이 말이야 무예자제 이관자재라한다고뭐면꼭 관심보살다 이말 아닙니다 예?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쌍차에서 쌍절를 해가 있고 중도를 갖다 바로 깨지면 전체가 다 만드는 뭐 관자재 아닌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꼭뭐 어디 보타나카스 있는 관심보살 뭐관자재가 아니야 관자재락하는 것도 우주 자성을 갖다가 바로 깨진 사람을 갖다가 표현해야 한 소리지 빨리무진 사람을 갖다가 말이야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해 한손는 절대 아니다 말이야 이런 걸 갖다가 특정인을 갖다가 지정해 보는 걸 알면은 실제 근본 부처님 뜻도 모르는 것이고 어, 이전 조사신님들도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참말로 상체, 쌍겨야 쌍될것 같으면은 참말로 운용무예한 말이야 자유자재하는 이런 것든지 진정 대응을 갖다가 완전히 우리 없이 된다 그 그걸 갖다니 관자재라, 관자재하다 이이 말이야 전 치가 만든면 융총자재해서 조금도 구애없이 말이지 하도 오 맥힌 데없이 말이야 예, 참말로 사통팔달 뿐인가면 돼. 그럼 그 같은 사 사상무에라 칸, 이사무에라 하니 무엇이든지 말이야 전자 무예자재한 걸 갖다가 관자재라 하는데 이것은 중도를 성취한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그리 되면은 말이 여기에선, 실제 선자 집기를 왕시웅 하고, 손가락을 갖다, 저, 달을 갖다 알아서만 님 달로 책임 착각을 해가있고 실제는 헌질할 필요도 없는 고 고현이 백기 문자를 갖다가 이어서 참으로 무슨 빚이 있는가, 이 말이지. 여기에 문자를 집바을 썩다, 그말이야 어, 그래서 내가 장 한성 그 소등, 팔만 대행인 속에 불급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얼음 속에 불로 구하는 거 마찬가지다, 이말이야 얼음 속에 무슨 불이 있냐, 그말이야 문자 속에 실제 불이 없다, 그말이야 손가락 은다손가락은 달, 손가락은 달이 아니야. 다른, 어떤, 손가락을 의지하고, 저, 쪽 허공을 봐야 되지.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빙을 다, 뭐, 버리 삐르고, 실지 있는 말고 우리가 그래 참, 달러 바라본다, 말이여 달러 보러 가, 보면은, 북은일병직기래요 관자대에 대해서 말이오. 참으로 운용자재한, 실지 우리 자선을 갖다 발안 깼질 안 깼지었거든.